내가 오네 김치도 먹는다고 했잖아 김치주 줄까? 아니, 엄마! 준유데 먹으러 있어 먹으러 엄마, 김치 안 먹을래! 안 먹을 거야? 먹럭 거야 혜리는? 먹지 마, 먹지 마, 거야. 엄마, 나 이거 안 먹일래, 떡볶이 음. 어, 너봐, 먹지 마 네, 이것만 먹을 거야? 면이 엄청 꺼질거든 어, 어쩐지, 왜 이렇게 혜리가 안지 키가 크나 했더니 무릎 꿇고 있었네 이다단펴 와, 역시, 태일이는 매운 게, 매운 걸 너무 잘 먹는다. 나도 아. 난다 먹을 거난 김치도 다 먹어. 전혀 매워하질 않네. 김치를 만나내 장난친 거야. 아야야. 아니야. 카메라, 아니야. 메... 어, 뭐라고? 원래 카메라, 잘 먹네. 선국이라고? 원래 카메라, 탕국. 원래 카메라, 탕국. <웃음> 김치 먹지 마, 매워. 알겠당 뭐, 엄마 여기 안에 고기를 얻었다은 고기 이거? 음. 고기? 응 고기야? 물 부어도 되나? 아니 다 부을거야 와 상자 맛있다 혜리, 떡 좋아하니까 그거 뿌린 다음에 가래떡 만들어서 먹을까? 어떤 걸 뿌려? 너 가래떡 좋아하잖아. 응. 가래떡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? 라면 응. 물에 불려가지고 뿌리면 가래떡만 해지거든 그래서 잘라서 먹는 거야. 오, 신기하다. 응, 그럼 라면 좀 이따 가래떡 만들어 먹을까? 재제떡 응. 먹어야지. 뻥이야. 괜찮아. <웃음> 솔직히 속았지? 응? 속았잖아안 왔어 응. 몰래카메라, <웃음> 몰래카메라 성공 몰래카메라 성공 그럼 어디서 봤어? 엘리아에서 <웃음> 봤지? 마리아와 친구들에서 봤지? 아. 몰래카메라 할 때도 있거든 마리아와 친구들 거기 만든 노래 있어 응? 알아? 마리아 나는 마리아 이런 노래 있어 마리아와 친구들이 좀 음반 냈었잖아 예전에 노래 들려줄까? 응, 응. 진짜? 어 마리아와 애들이 아, 야 봐봐 이노이야 뭐? 그잖아. 마리아잖아. 응. <웃음> 이게 어. 마리아 음반 냈었어.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. 마리아 내가 마리아. 근데 너는 토끼 토끼. 아? 토끼? 어. 토끼는 토끼는 음. 뭐지? 그 마리아 마리아의 아빠 아, 마리아 아빠잖아. 음. 토끼 토끼는 음. 엄마 엄마네. 어, 진짜? 엄마 다 먹었잖아 그거. 응, 더 줘. 져 마지막이야. 응, 음, 마지막이야. 빨리 어. 꼬라줘. 아, 아니면 너가 고자 음, 엄마가. 내들거 없어 왜? 어? 내거 없어. 다 먹었어. 너 거? 응. 내가 다 먹었지. 응. 너 먹지 마! 니 거야! 쟤다식었나 <웃음> 몰랐지 왜 떡볶이 불좀 맵다 진짜 좀 매워? 아니 떡볶이 떡볶이가 매워? 응난안 매워 떡 아니 떡볶이는 매운데 떡볶이 먹어 응. 매워